다음 역은 효자역입니다. 성모병원 여 시험장 효자 중고교 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로 가실 분은 효자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. The next stop is 효자. 이번 역은 효자역입니다. 스타벨 효자